에녹 일서 제 삼십칠 장 지혜의 시작 아담의 아들인 셋, 셋의 아들인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인 가인안, 가이난, 가인안의 아들인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들인 야렛, 야렛의 아들인 에녹이 본두 번째 지혜의 환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지혜의 말씀의 시작이다. 들으라 선조들이여, 보아라 후손들이여, 나는 그 영들의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말씀들을 말할 것이다. 옛날에 처음 세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후손들에게도 우리는 지혜의 시초에 대해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지혜는 그 영들의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알기로 이 지혜는 내가 받은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분깃을 주신 그 영들의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나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 38장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이다. 의인의 회중이 나타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땅 위에서 추방당할 때, 그리고 영들의 주님을 붙잡는 행동을 한 선택받은 의인들에게 의로운 분이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거하는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에게 빛이 나타날 것이다. 죄인들의 거처는 어디이고 영들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안식처는 어디인가?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의인들의 비밀들이 드러났을 때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불경건한 자들은 선택받은 의인들 앞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지도 고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의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을 것이다. 거룩하고 의로운 선택받은 자들의 얼굴에서 영들의 주님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강력한 왕들은 멸망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누구도 영들의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할 수 없다. 그들의 생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제 39장 하늘의 의인들의 처소 그리고 이 시대에 선택받고 거룩한 자녀들이 높은 하늘들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의 씨가 사람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는 일은 끝날 것이다. 그때의 녹은 열정과 분노의 책들과 소동과 추방의 책들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영들의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 한 구름과 한 회오리 바람이 나를 지상에서 끌어올려 하늘들의 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의인들의 처소와 거룩한 자들의 안식처였다. 여기에서 나의 눈은 천사들과 함께 사는 그들의 거처들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안식처들을 보았고 그들은 사람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정의가 그들 앞에 물과 같이 흐르고 자비는 온땅 위에 이슬처럼 내려졌다 이렇게 하여 그것은 영원히 그들 사이에 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눈은 의로움과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인해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장소를 보았고 그들의 시대에 정의가 어떻게 행하여지는지도 보았다. 그리고 셀수 없이 많은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그분 앞에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영들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들의 처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있는 모든 의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은 불의 빛 같은 화려한 장식을 했고 그들의 입에는 축복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있는 정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살기를 갈망했고 나의 혼은 이곳을 간절히 바랬다. 이곳은 나에 대해 영들의 주님 앞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의 몫은 이전에 정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 나는 축복과 찬양으로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축복했고 높였는데 이는 그분께서 영들의 주님의 뜻에 따라 축복과 찬양을 할때 나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나의 눈은 이 장소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축복하며 말했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를 축복하세. 거기에서 그분 앞에 쉬는 것은 없으며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무엇이며 대대로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잠들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며 그들은 당신의 영광 앞에 서서 당신을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며 말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들의 주님께서는 영들로 땅을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눈은 잠들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서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복되시도다 당신이여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복되시도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볼수 없을 때까지 나의 얼굴은 변화되어 있었다. 제 40장 내 천사의 목소리 그후 나는 영들의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천의 몇 천배와 만의 몇만 배나 되는 셀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의 무리들을 보았다. 나는 서 있는 무리들과 다른 영들의 주님의 곁에 사방에서 네 개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름들을 배웠는데 나와 함께 있던 천사가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었다. 나는 이네 개의 얼굴들의 목소리들을 들었는데 그들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축복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영들의 주님을 영원토록 축복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목소리가 택함을 받은 분과 영들의 주님을 따르는 선택받은 자들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 목소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탄들을 막아내고 영들의 주님 앞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러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후 나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나에게 보여준 화평의 천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이네 개의 얼굴들은 누구이며 내가 듣고 적어놓은 목소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맨 처음은 자비로우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룩한 니가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자녀들의 온갖 질병과 상처를 담당하는 루파엘이고 세 번째는 모든 권능자들을 담당하는 거룩한 가브리엘이며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담당하는 파누엘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내네 천사들이고 그때 내가 들은 네 개의 목소리들이다. 제 41장. 하늘의 모든 비밀 그리고 이후에 나는 하늘의 모든 비밀들과 왕국이 분열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행위가 저울로 측량되는지를 보았다. 거기에서 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처소들과 거룩한 자들의 처소들을 보았고 나의 눈으로 어떻게 모든 죄인들이 그곳에서 내던져지는지를 보았다. 그들은 영들의 주님을 부인했고 그들은 끌려 나간다. 그들은 영들의 주님으로부터 나아가서 형벌들을 받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눈은 천둥과 번개의 비밀들을 보았고 땅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바람들의 비밀들을 보았고 구름들과 이슬들의 비밀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또한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아가는지 어디에서 지구의 먼지들을 충족시키는지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닫혀있는 창고를 보았다. 거기에서부터 바람이 분리되어 나간다. 또 우박의 창고와 구름들과 안개의 창고 그리고 그의 구름은 세상의 시초부터 지구 위를 맴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또 태양과 달의 창고를 보았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장엄한 귀로와 또 어떻게 하여 하나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며 그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는 일 없이 운행거리에 정확하며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약을 완수하는 상황을 보았다. 그리고 먼저 태양이 나와서 영들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강하다. 그리고 이후에 달의 경로는 숨겨졌다가 드러났다가 하는데 영들의 주님 앞에서 낮과 밤에 그 궤도가 서로 마주보며 완주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감사가 그들을 위한 안식이기 때문이다. 빛나는 태양은 축복과 저주를 위해 많은 변화들을 조성하고 달의 길의 경로는 의인들을 위한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 분리를 창조하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어두움은 죄인들에게 내려졌으며 그분은 사람들의 영들을 분리시키고 그분 자신의 의로운 이름으로 의로운 자들의 영을 강하게 하셨다. 천사는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그들 모두를 볼수 있으시며 그들 모두를 자기 앞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제42장 지혜의 처소 지혜는 살 곳을 찾지 못하였고 하늘들의 그녀의 처소가 주어졌다. 지혜는 사람의 자녀들 사이에서 거하려고 왔지만 거할 처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 천사들 사이에 자리를 정하였다. 그리고 그 창고로부터 불이가 나왔다. 지혜는 그를 추구하지 않았고 불위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 가운데 거했다. 이 불위가 사람 안에서 사는 모습이 마치 사막 가운데 빛처럼 마른 땅의 이슬과 같았다. 제43장 의인들의 이름들 그리고 다시 나는 하늘의 별들과 번개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별들의 이름들을 부르자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정의의 저울로 그들의 빛에 따라, 그들의 장소들의 넓이에 따라, 그들이 낮 동안 나타났을 때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운행 경로에 따라 그들을 측량하는 것을 보았다. 한 번개가 번쩍일 때또 다른 번개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천사들의 수와 그들의 충실함을 따라 그들은 그들 사이에 운행 경로를 지킨다. 그리고 나는 비밀스러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던 나와 함께 있던 천사에게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영들의 주님은 당신에게 그들의 그림을 보여주셨다. 이것들은 땅에 살고 영원토록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의인들의 이름들이다. 제 44장 하늘의 번개 또한 나는 번개의 섬광과 관련하여 다른 것을 보았다. 별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번개가 되는지 그리고 번개가 친 이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지를 보았다.